서울 등호 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등호 빅뱅 승리. 본명 이승현. 29개 성접대 의혹과 가수 정준영. 30개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유포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과거 정준영이 휴대전화복. 구를 맡겼던 사설 포렌식 업체에 대해 13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강남에 있는 사설 포렌식 업체의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논란의 발단이 된 승리의 카톡 대화 내용이 업체의 포렌식 과정을 거쳐 복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성접대 불법 촬영물 의혹의 발단이 된 카카오톡, 대화와 관련해 원본 자료 등 증거물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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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이달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처벌해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됐다. 그는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게 됐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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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접대 자리가 만들어졌는지 이 자리에 여성들이 동원됐는지를 집중 적도록캐묻고 있다. 경찰은 또 승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하고 외국에서도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과 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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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지상 6.8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